Hey! 잘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고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자, 세 번째 게임. 카트라이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브 대진표를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롱 브롱! 아브롱 브롱 우리 e n f j 팀을 위해서 yeah. 마지막 판 1등을 50점 어떠세요? 50점! 50점. 와! 왜 열심히 했대요 <웃음> 저희도? 50점이라고 바뀌지 않아요 아, 아 싫어요 킹받죠! 아 진짜 킹받을 거 같으니까 그만해요 아, 형들이 3대 만에 킹 받는다고. 아 그럼 70점 하시죠 70점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나 <웃음> 게임이니까 <웃음> 게임이니까 <웃음> <웃음> 아니 이형 게임에 너무 진심이야 아 너무... 아니, 열심히 해나 진짜 목숨을 걸고 아, 아, 했어요 맞아. 같은 팀에 사랑과 평화 분이 계시니까 <웃음> <웃음> 피살럽 마지막 1등 50점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인정 안 합니다. 피살러이 인정 안 했어요. 아. BNFJ는 이길 수가 없는 거네. 그냥, 그냥 안 할게. 노는 거야 노는 거. 노는 거. 아, 그럼 바로 대진표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Let's go. 카트라이더 그냥. 첫 번째 <웃음> 설마 또 우리야? 아, 신방 뿡방 아, 신방 뿡방자 아, 신방 뿡방대 누가 붙을지. 자 여러분 카트라이더 아이템전입니다 아 아이템전이야? 나 모른다 이런 모른다니까 아이템전이면 1등 50점? 아니요 아니, 알겠습니다 아, <웃음> 스피드전이면 1등 50점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웃음> 아, 뭐죠 좋습니다. 뭐죠? 신방뿡방대 ENFJ ENFJ 영원의 단점 진짜로? 영원의 단점 ENFJ 스마쥬데, s b 오케이. T1 아, 아직 원발 남았다 와, 그래, 지금. 원발 이 둘이 봐야 된다고 원발 남았다, 는까까머리 에스코스 원우의 그변경기를또볼수 있는 그래, 거예요 그러니까나 너무 좋아 네. 아, 너무 설레요 나, 나, 나 너무 좋아 <웃음> 형, 이거 조작 키가 어떻게 돼, 쟤들아? 키보드 키보드 <웃음> 야, 조슈지 가자 Let's go 아, 아 갑니다 시작했어, 시작했어 시작했어요 어, 쉬운 건데? 그래, 이거 쉬워? 아, 이거 어려운데? 아, 이 e 쉬워요 아, 쉬워? 예, 네, 쉬워요 아, 어, 처음에는 빨리 달리는 게 좋지 않아요 아, 네. 아 잠깐만, 여기 못 가나? 갈수 있나? 어, 김수? 어, 아, 김수! 아, 와 아, 자 오히려 브루, 드리프트를 많이 안 쓰는 자, 게 좋을 물, 수도 있어요. 야 무클로스 아이의 드리프트를 안 써서 지금 2등이에요. <웃음> <웃음> 아이템 전이기 때문에 드리프트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아 심지어 근데 우아, 우아이가 우아이가 유리한 게 지금 실드랑 실드 쉴드 두 개랑 우주선 막는 게다 있어요. 그냥. 아 김숙 아 걸렸어요. 아 김숙도 이상해요. 게 많이 했을 텐데요. 이미 말 텐데요. 생각보다 김숙이 김숙이 앞을 잡아야 될 텐데. 우아이 어디 갔어? 야 너무 어려워. 아니야, 아니, 아니, 너무 어려운데? 나 이거 완주나할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 우아이 아주 아, 그냥 우아이 그냥...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도 할줄 아네, 아 그래 드리프트 할줄안해신빵 뽑파. 아이 게임 스트레스 받아 이거. <웃음> <웃음> 정은이 효 아, 좋다, 민규야. 또못 가요. 둘참 한번 그거 써보고, 써보고 싶었어. <웃음> 아, 문클로스는 안전 운전하고 있죠? 네준이는 네. <웃음> 그냥 도로 주행 중이에요. <웃음> 네. 면허 시험 아, 네. 보고 있어요. <웃음> 그래도 지금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굉장히 그렇죠? 잘 가고 정확한 계세요, 그거를. 네. 자, 블루 팀이 지금 아니, 많이 선방하고 할까? 있는데요. 우아 해야 내가 뒤에서 어그로 끌고 있을게. 아. 좋아. 아와 <웃음> 제발, 제발 <웃음> 와 진짜 안 돼, 죽는다 어려운데? 야, 피처리랑 한 바퀴 차이 나는데? 어, 왜? 오, 오, 피처리, 피처리 지금 꿀뚱이랑? 한 바퀴 차이, 한 바퀴 차이 왜? 아, 한 바퀴 차이라고요? 한 바퀴... 아, 내 앞도 네. 보여요, 니암니암또 네 아, <웃음> 되쳤습니다 어, 퍼펙트로 끝날 것 끝! 같아요. <웃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어렵다. 야, 리타이어 네. 하겠습니다. 야, 완벽합니다. 완벽한 경기네요. 아이템전에서 이렇게 그렇구나. 일방적인 경기가 나올 수 있나요? 야, 아, 진짜 기본에 충실해야 돼. 네, 기본에 충실해야 돼. 아, 기본에 드네요, 충실해야 돼. 어, 서든크아 살짝 아쉬운 말약을 보여주셨다면 우아해가 카트라이더에서 제대로 된말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너무나도 안정된 길이었어요 카메라에 대고 세레머니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우아해 아 우아해 오늘 <웃음> 리타이어 시켰습니다 넌 해봤다며 어? 너 해봤다 고야 뭐. <웃음> 근데 해, 민규 못하는데? 카트? 야 드리프트 술듯이 쓰지 말고 천천히 가면서 아이템만 잘 쓰면 될것 같아 나 드리프트 안 썼어 <웃음> 자, 두 번째 게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신방뿐만 팀이 이긴다면 바로 결승 진출입니다 가다 가다, 형 그거 우와, 그 와, 진짜 뭐야? 거야?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와, 어.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일단 처음 시작부터 출발 부스터를 리아 피처리는 쓸 생각이 없어요. 네. 그렇죠. 아 앞에 키를 눌러야 되는데 못 지금? 누르죠. 아 민규가 어. 혼자 외로이 싸우고 있어요. 나이스. 물파리를 날리기 위해서 살짝 뒤로 가는 뭐, 뭐, 뭐, 뭐, 모습. 아 그게 뭐, 센스거든요. 정말 FM 하게 가네요 저기우아의 친구. 와, 어, 아 블루팀이 블루팀이 압도적이에요. 시작부터 지금 아, 아, 공격을 해야 될 텐데요. 아 김스 외로운 싸움. 근데 아직까지는 절대 이걸 지금 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해요. 미안. 어, 아, 아 둘이 싸우는군요. 둘이 너무 어려워. 우지야 너 그냥 가. 내가 아. 김민규 막을게. 어 아, 가고 있어. 이렇게 막지 민규야. 헐. 아 김쓰 2등까지 아, 아. 치고 올라왔어요 ENFJ 아. 뒷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네. 좀 와가지고 같이 방해를 아. 해줘야 되는데 피처링과내 앞이 피처링 너무 뒤에, 뒤에 있습니다 아, 아니네요 좀 많이 떨어졌피처링 왔어요 어. 피처린 나가줘 박수 나가줘 박수 나가줘 박수 아 떨어지만요 떨어지만요 떨어지만요 떨어지만요 떨어져 아, 떨어지 아. 떨어지 떨어지 떨어지 아. 피처린 아. 어디 가죠? 야야아피 아. 아. 가김 씨가 이뤄냈어요. 아, 김아 이거는 덤퍼 칸가요. 네.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이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완주했다야 내가 3등이야? 아, 3등. 뭐야 왜 내가 3등이야? 아 생각보다 아. 쉽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예선전 신방풍방대 ENFJ. 신방뿡방의 승리! 야! 결승전 진출! 야, 우리 생각보다 갖고 이긴다 <웃음> 역시 ENFJ랑 해야 돼, 이제 근데 우리 진짜 하나도 못 이겠다고? 컨트롤이 잘인데 빨리 꺼줘, 이거 네. 빨리 꺼줘, 빨리 꺼줘 SBTT1 대 킹받쥬! 자, SBTT1에는 깍두기 승관이가 참가해서 모든 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흥이 저에게 이 기회를 넘겼습니다. Let's start! Okay! okay. Let's go, let's go. 좀비. Let's go. I e t s g o 아 n g to have a h o 하 hand. I'm going to have 하 hot hand. I'm going to 아 <잘하는 것만 웃음> 어 차가 다 어, 똑같은데? 어느 타이밍에 눌러야 돼? 2인? 어, 가자 2, 1, 가자 2, 1, 2. 아하 유피 아, 다못 아, 아, 아, 아, 먹었어. 아, 먹었어 와 어떡하니 호시 잘하자 호시 1등입니다 호시가 아니에요 호시 잘하자가 호라니의 시선이 호시예요 아 그래? 그럼 최소호야 <웃음> 호시 잘하자가 누구야? 너야? 나나나 아오 나, 나. 아오, 누구야? 어 나, 근데, 나, 이맵 모르는데? 야, 옷이야, 나와! 야, 옷이야, 나와! 야, 네. 너희 잘하고 있다. 여기 꼴찌 막아줄게, 여기서. 네. 1등이다. 오 아, 다들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아, 뭐하시는 거죠? 블루 팀이 너무 압도적으로. 아, 이제 자기들끼리, 뭐, 이거... 아, 부딪히고 큰일 났네요. 춤 노래 열심히 했다 그렇지. 오히려 여기서 게임을 잘하는 것도 웃겨 아. 그래. 야, 템전, 템전 짱잘하 깎아머리 너무 잘하는데 네. <웃음> 어떻게 음. 할 거야 그거는 <웃음> 마지막 바퀴, 마지막 바퀴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야 템저, 템전, 템전 짱잘하님아 호시 잘하자 1등을 계속 호시, 잡았습니다 도겸, 도겸 도겸이구나. 네. 이게 구나이 한번 앞으로 가잖아? 그러면 은 진짜 여유로워져가지고 오히려 더 편해지는 것 같대 그, 아, 아, 계속 계속 나오고 뒤에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나, 나 뒤에 내가 다 막고 있어. <웃음> 아, 그래? <웃음> 가자, 가자, 가자, 도겸아, 가자! 아, 방어, 나이스! 오! 역시 잘하자. 자, 대승이 들어왔습니다. 오. 아. 아. 템전 짱짱 짠함이 있었는데 아, 아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 템전 짱 잘하진 않네요 어 지금 <웃음> 그러니까 잘하진 않아 그러니 맨날 말만 잘해 그 국승관이가 아. 템전 짱 좋아함으로 하자 그니까 크아까지만 인정하는 걸로 아 그래도 아. 아까 팀은 좀 압도적인 일이었는데 아. 이번 팀은 좀 비등비등해요 아야매비 아. 어려우니까 나도 못하겠어 도시 잘하자 아 이거 어렵다 매 야 맵을 쉬운 맵을 쉬운 걸로 갈까어 하드 랜덤 너무 어려. 워맵 쉬운 걸로 바꿔주세요. 인기 랜덤. 갈게요. 갑시다. 하자. 이겨져 이겨보자. 가보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래도 이번에는 템전짱 잘하는 승관이가 조금 선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와나 여기 또 인벤토 인벤토 몰라. 이게 처음인데? 어디야? 아내걸렸어어내 걸렸다. 와 아, 구름이다. 오, 텐션 못 모아야죠. 아, 텐션 잘... 아! 아, 아이템 잘먹으려아텐템 잘. 아이템 아 먹으려고 욕심부렸어요. 아 까까머리 빠른데요.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어지러워 대박. 와와 재밌다. 놀이공원이네. 아버통 음... 놀이. 아 보통 놀이야. 아, 까까머리. 야몇개 받는 거야 나? 야, 보트노리도 지금 일층을 차지했어요 악마 내가 이거 보시는 분들은 진짜 쟤네들 진짜 못한다 이상하 <웃음> <웃음> 근데 원래 원래 못하는 아, 애들이 싸워요, 재밌어 <웃음> 아, 별 보러 갈래 아. 히스 러브죠? 네 <웃음> 아, 별 보러 갔어요! 아, 별 보러 갔어요!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네. 너에게 줄래 무슨 말이 몰라요 <웃음> 쟤 이제 터지는데요? 와별 보러 갈래 지금 뒤에 막은 거죠? 막은 거 같아요 아, 네. 근데 별 보러 갈래였죠? 그러면 은 그냥 뭔지 모르고 눌렀다가 폭발한 거 같은데? <웃음> 네 그런 거 <것> 같은데요? <웃음> 진짜 이거 바보 들 행진이다 우리 진짜 <웃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yeah, 뭐라도 써먹어 보고 아 아유, 아유. 진짜 못한다 나지까머리 막아줘야 되는데 아유. 지금 이렇게 되면 아유, 너무 왜 재미없게 끝나죠 지금 1등이 깎까머리구나 뭐야 승관이 형 꼴등이야? 어아 템전 아아이 템전이 3다고 3개 남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리려요 난리 났어 아 그냥 템전은 좋아하는 걸로 많이 맞이네 아까아버리아까머리 여유있게 네. 다니고 있습니다 어, <목소리> 뒤에 뭐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 이제 결승전 하러 가야 될거 같은데요 네. <웃음> 아, 들어가자 방어! 아, 방어 안 통해? 야! 아참아템전짱자하면 <웃음> 아, 아, 결국 리타이어에 댐전 짱잘함 아 <웃음> 아, 아쉽네요 아. MC나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웃음> 표력 싹싹 붙은 거 보이죠? 너무 못하... 나 진짜 너무 못한다 완주했어! 봤어 형? 어. 플레이 어. 봤어? 모르겠어, 승관해. 이건 약간 잘해 보이지 도 않았어 즉 <웃음> 다, <맞아>. 모두가 <웃음> 왜? 매입을 <웃음> <메이블> 아예 모르겠어, <웃음> 진짜 네. 방금 경기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닉네임이 지금 템전짱자람이에요. 네. 템, 못함으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니 저기서 템전짱자람이 아니라 템전템전짱조화함이라고 개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템전짱조화함 아... 그걸로 가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되시면 어네 호시 씨. 네네. 호랑이 씨서 첫 번째 경기보다 두 번째 경기에서 좀 활약을 했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네. 이제 이제야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이번 경기 자신 있다고 봅니다. 네 평소에 혹시 카트라이더를 해보셨나요? 네. 핸드폰으로만 네. 좀 해봤습니다. 오. 네. 핸드폰으로 했을 때는 그 성적은 어떠셨는지요? 뒤에서 많이 취열했던것 같은데 우리 맞아요. <웃음> 어. 잘 부탁해요 뒤에서. 네팀 셋부터들. <웃음> <뒤에서, 뒤에서. 웃음> 오케이 3, 사이전 단판 승부 n 도 a m p a n Sungbu. d e n f j 초 e n f 도할수 있다. Let's go. Ah, what? w 점프야 What? w 어, 시작했다, 아 a t What? What? What? What? w 여기 t What? w h a 나 What? What? 어, 뭐 <웃음> <웃음> 제 h a t 서든어 택거 만들고 있었죠 t What? w 야버튼호이도 1등인데요 아, 아 같은 아유, 팀 템전 짠드랑 네. 어? 아 이거 원래 뒤돌면서 가야 되는데 어? 니압 네. <웃음> 어, 2등 니압 2등이에요 니압 어 1등 니압 잘하고 있어 니압 1등이다 니압 1등이에요 <웃음> 아, 아, 다시 3등 1등이다. 4등 야, 4등까지 내려갔다고 <웃음> 자 김승 아건너만 가자 아 건너만 아유, 아유 나이스 물품선 템션 장저랑 템션 장저랑 근데 드리프트를 진짜 네. 못 탔다 <웃음> 드리 전을 너무 못하네요 어, 어 호랑이의 시선도 나쁘잖아요 지금 가사 가사 가고사 지금 다 막상막합니다 와 빨간 팀이 다 1, 2, 3등이다 야 우리 1, 2, 3등이야 미쳤어 뭐야? 무슨 일이야? 진짜 못하는데 야 레드팀이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네요 아 근데 아직 일을 아직 머리 차면 네. 이길 수 있어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네. 어... 아이고 아이고 아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이제 김쓰게 실수로 이거는 이제 힘들어졌습니다네 힘들어졌습니다 야 호랑이가 1등이야? 네 호랑이가 1등이고 지금 레드팀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와 뭐야 아 근데 호랑이 시선 좀 많이 느려집니다 아지르기 탔는데요? 몰라요 이거 아직까지 아 민주, 과연 어 지금 어 지금 많이 좁혔어요 아, 차이가. 아, 아 하지만 아, 레드팀 세 명이 다 들어오면서 끝났네요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아, 어 오야 우리 1, 2, 3 등이야 뭐야? 어, 우리 1, 2, 3 등이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야 호시야 뭐야? 이게 뭐야 우리 뭐야? 어 완주했어? 어 완주했구나. <웃음> 야야 진짜 이 게임 진짜 못해. <웃음> 네 SBT T1이 3 등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어 이제 1, 2, 1, 2위전 마지막 라스트 라스트 음.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카트라이더 결승전이 남았습니다 야 이제 마지막 경기네요 네. 아, 사실상 지금 1위는 네.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 어? 누군가요? 어차피 우승은 킹받쥬? 네, 어차피 우승은 킹받쥬인데요 자 이번 판의 약간 관전 포인트는 네. 과연 도겸이와 정한이 중에 누가 그 이길 것, 것 그게 네. 중요하죠 와 여기 또 무슨 맵이야 아 이거? 신화의 빌 이것도 어려울 텐데 무생에서 상금을 타겠어 아, 부스터를 못 했다 참안 하는 게 좋아 야, 심빵뿡빵 1등이에요, 지금 아, 깎아벌이 지금 아이템을 사용해서 1등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 누가 밀쳤어 우후 아, 밀쳤어 어, 1등이다 1등 무아이가 잡곡을 했는데 1등, 이등이 블루팀이에요 야 호시자라자 괜히 저 같아서 기분 좋네요 응원하게 됩니다 <웃음> 아 호시자라자 잡아야죠 아이고 어 문클로스 1등 지금 문클로스 1등이에요 호시자라자가 다시 1등을 차지합니다 내 뒤에 막을게 이거 너가 카페 가 실드 잘 쓰고 함부로 쓰지 마 실드 두 개나 있어 아 호시 잘하자 괜히 응원하게 됩니다 아 이거 따라 가야 되는데 갈수 있어 갈수 있어 나, 나 지금 나 지금 미사일 세개 있거든? <웃음> 어너너 너, 너, 앞으로 나 미사일 세개 있거든 지금? <웃음> 잘가 앞으로 오지 마와 아, 정말... 호시 잘하자 너무 압도적인데 지금? 네. 안돼어 호시 잘해자 떨어졌어요 아, 하지만 그래도 레드팀이 너무 뒤에 있어요 문크로즈 가! 문크로즈문크로즈 문크로즈! 아, 큰일 났다 나이스 이지 너무 쉬운데, 이제?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 아수 어렵다 첫 번째 경기, 아... 이변은 없었습니다 킹바추 팀이 이긴 가운데 한번더 경기가 아, 펼쳐지겠습니다 이번에도 아, 아, 킹받츠 팀이 이긴다면 네. 게임은 끝납니다 우아의 선수가 예선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또또 정원이로 도겸이 아, <웃음> 정말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응쏘든팀쏘든은 써는 저도 카트는 이김 어 개인전 뜨든가 <웃음> <웃음> 너 개인전, <웃음> 너 개인전 스피드 스피드전 개인전 안리걸 킹받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팩토리 거대 톱니의 위협 이 매너도 굉장히 자신있기 때문에 아 다들 왜 이렇게 빨라 에나브블스터아 이거 이거 이고 우리끼리 사고 났네 아 까까머리가 일등을깎 까까머리가 핸드폰으로 적을 때도 굉장히 우아해가 잘했어. 굉장히 아 우아해가 아. 지금 아이템을 우아해도 기본에 충실하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이템 전에서는 오, 딜 잠깐 딜... 아이고야 이런 게참매수예요우와 네비 이겼어, 어렵지 아, 넘어졌는데? 좋아요, 근데 좋아요 우아이는 바나나를 받고 미끄러졌습니다 야, 근데 지금 좋습니다, 지금 근데 우아이가 지금 아이템이 실드 밖에 안 나와요 저 잡을 수 있게 나와줘야 되는데 네, 오, 어, 로켓이 아, 나왔어요? 아, 로켓이 열렸습니다 오, 어, 뽑았어요, 역전 아 하나, 역전! 우아이가 역전, 역전! 우아이가 잘하네요 쿱스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우지밖에 없죠 아우아 좋습니다 아우아 어, 어,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잡을 수 있어요 어, 신방뿡방이 신방, 1등을 찾았어요 지금 치고 올라옵니다 신방뿡방 어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너무 타임이 아, 좋겠네요 아 깎아머리 다시 치고 올라와요 아, 과연 여기서 누가 진짜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될 거군요 지금 레드팀이 마크를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신방뿡방도 잘하고 있고 깎아머리도 잘하고 있어 아아 아, 지금 우아에는 갑자기 뒤로 많이 쳤어요 이제 신방 공방밖에 남지 않았어 아 잠깐만요 와, 와. 아, 그쵸 아아아아아 돼요 그아아아아아아아아리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었어요아방아아 이때? 하지만 아시자라아가지아 1등을 다시 아 와, 아, 형. 근데, 당하나요? 아, 지 몰라요! 와! 아아 당해요! 신방도 당해요? 당했는데안 돼! 아, 안 돼! 아, 신방 굿굿이 니다안 돼! 식거야 야. 그아으가 으아! 으아! 아아 좋아! 명호야 마지막 1등 해줘! 와, 명호야, 아 아! 깝다 와! 보를 아아아 갈래요? 야, 신박뿌빠 잘하네요. 정말 아깝습니다, 이거. 와 아, 시끄러, 시끄러워, 우리 이겼어이겼거야 내가 이겼어. 와, 마지막에 좀 아찔했다. 와 지금 뿐만 뭐 별거 없구만 뭐 그냥 나 2등인데 너안 보이던데? 내가 형 뒤에서 공격을 아, 많이 했거든 <웃음> 이야 별보러 갈려니 1등을 이야 오늘 한 카트 나왔다 이야 좋아요 하나만 하나도 알고 아, 없어 C s b g 이 트라이아슬론 챔피언십 2 0 2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선수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네, 불타는 승부를 보셨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승팀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GSBTE 트라이아슬론 챔피언십 2021 네? <웃음> 최종 잘한다. 우승팀은 바로 아, 한번더한번더 바로, 바로 다리가 빨리세요 300만 원의 수행공은 바로 킹 i n g 킹 f the k i n 아우수해서 정말 아킹 i n g 받모이죠아또 아치즈. 네, 와. 축하드립니다. 와. 자 현금 3 0 0만 원, 이자 0 0만 원이죠. 이렇게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는 진짜, 진짜 어떻게 저렇게 얇아? <웃음> 5만 원짜리로 오, 오, 오, 오, 오, 아 미안합니다 정말 제가 크라이자케이드를 열심히 해드렸던 그기억 조금만 생각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커안 했었잖아요 안 했어 요한 판도 안 했어요 우리, 네! 이렇게 네. 해서 네. 네. 네. 네. <웃음> <네태에서 웃음> 1등을 차지한 킹바주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음. 아, 또 네. 있습니다 아또 리더 에스쿱스에 말하면서 깨붙습니다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 당연한 결과. 한 경기 한 경기 목숨을 걸고 진행하다 보니 너무 목숨을 걸게 되었고요. 머리 물폭탄 같다, 물폭탄. 저기 꼴등한 팀이 자꾸 떠드는데 팀 맞죠? 아, 아, 아, E N F J 아쉽게도 네. 모든 종목에서 다다 빵점이었잖아요. 다 아, 언젠간 이 조합으로 다른 게임을 뭔가 네. 또 하게 되는 날이 왔을 때 반전으로 게임이야.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한 게임을 이겼어요. 자, 쥐 아스피티 이 트라이어스 챔피언십 2022는 우리 팀과 주팀의 우승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대회에 함께한 모든 선수분들, 모든 팀가분들 아, 네. 감사드립니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전 세계 캐럿 <웃음> 큐빅 여러분들의 기대와 응원에 힘입어 쥐 아스피티 이 트라이어스 원 챔피언십 2023은 언제, <웃음> 언제, <웃음> 언제 <끝나나요>? 나올까요? <웃음> 과연 나올 것인가? 개최될 수 있을, 있을 것인가? 2023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네. 여러분들의 인다, 성원과 길이다. 사랑이 있다면 돌아올 맞습니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자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를 드릴까요?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한 팀이에요?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안녕 <웃음> <웃음> 네, ENFJ팀 지금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이기지 못했죠, 한 번, 당한 번도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웃음> 뭐가요? 네? 아니, 한번 져줄 수도 있는 건데 좀 이기, 이기지 못해서 좀 상대방 팀이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기지 못해서 이기적이다 네. 좋은 말이네요 저는 뭐랄까 더 이상 컴퓨터를 눈에 담고 싶지 않아요 닫지 마요, 그러면은 <웃음>